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티롤릿 절단석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절단석 작동 원리 언급한 줄 알았는데 안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같이 코멘트 할게요 일단 티롤릿! 어, 티롤릿은 제가 지난 편에 한 것처럼 중복된 거는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티롤릿은 맥스 15,300rpm 그 다음에 맥스 80mp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4인치 직경이 지금 여기 105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직경이 105에 최대 속도가 80mps이면 15,300rpm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 기억나시죠? 14,551.xx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티롤릿 코리아에 문의하려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홈페이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뭐 제가 못 찾은 거겠죠? <웃음> 그래서 이제 시롤리 그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홀 티롤리코리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티롤리 본사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에 이제 사우스코리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티롤리코리아로 이첩한 겁니다 그래서 티롤리코리아 담당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티롤리 자체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한 거다 라고 커멘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자세히 묻고 싶었는데 대비일 것 같아서 묻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추측을 했는데 왜 숫자가 15 300일까? 보통 4인치 하면 100mm를 생각하잖아요 직경이 100에 80m/sec으로 하면 RPM이 15,278.xx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EN12413 이제 지겹도록 들으셨죠?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직경 100 또는 102는 80m/sec일 때 최대 RPM이 15,300이네요. 그래서 티롤릿이 15,300 RPM으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픽토그램은 어, 물 맞으면서 하지 말라. 그리고 요거 이거 제가 지난주에 디월츠에서도 언급했죠 철, 유황, 염소가 0.1 이하라는 소리인데요 참고로 페어드는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건 왜 강조하느냐 스테인레스 강과 같은 강제를 절단소 자를 때 철, 유황, 염소 성분이 절단석에 함유되어 있으면 장기적으로 스테인레스 강이 부식됩니다 이러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성분이 0.1% 미만으로 함유되어야 한다네요 그 다음에 투원인 이거는 스틸과 스틸 스탠리스 둘다 된다는 뜻이네요 이런 표시도 잘 봐야 됩니다 어, 보시 아랍 버전 카달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에 3-in-1 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요건 절단 연마 마무리 다 된다는 뜻입니다 어, 제가 국내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통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절단석 원리 절단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요거 본드 입자 피삭제구요 두번째 일단 입자가 피삭제를 자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자는 짧게 되고요 세번째 본드도 피삭제랑 마찰되면서 딸구요이 과정에서 다른 입자들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입자들의 끝이 둔해지기 전에 얘들은 이제 본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던 입자들이 나와서 피삭제를 자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는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빨간날은 제가 쉽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2주 후에는 이제 덜 마지막으로 절단서 보관법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할 건데요 이때 보면 좀 놀라운 것도 나올 겁니다 다다음주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아하하하하! <웃음>